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금비예요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춥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 집 금비랑 금비도 이렇게 옷을 입혔어요 아우 춥지? 가서 빨리 어, 따뜻한 곳에 가있어 아니 연말인데 약속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약속도 가기 싫어지고 집에만 있고 싶어진다니까요 따뜻한 집안에서 넷플릭스나다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에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집에서 이렇게 보내려고요 물론 내가 어? 솔로. 그런건 아니야 난 자발적인 술로야 자발적인 술로 응? 아시죠 어 근데 이렇게 추운 날 맛있는거 먹을 때 그냥 과자 먹기에는 좀 우리 몸도 생각해야 되고 좀 그렇잖아 막 기름도 처리 유탕 처리도 많이 되어 있고 지방도 많이 있고 막 탄수화물에 나트륨 뭐 엄청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거 되게 좋아요 <웃음> 하지만 제가 오늘은 더 특별한 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맥주 먹을 때 많이 먹죠 바로 황태 황태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나왔습니다 바로 짜잔 바삭한 황태 스낵이에요 얘는 달콤한 맛이고요 얘는 매콤한 맛입니다 우리 황태하면 유명한 덕장이 어디예요 바로 강원도죠 강원도 용대리 어, 용대리를 다 아실 텐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용대리 진부령 덕장에서 자연 바람으로 건조한 명품 황태입니다 우리 황태는 아 진짜 어떻게 먹어도 저는 정말 맛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시다시피 이 황태는요 단백질 확률이 높아요 맛도 있고 단백질도 많고 거기다가 깨끗한 해양심춘수,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해양심춘수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달콤 바삭한 황태 스낵 같은 경우는요. 담백하고 고소한 황태와 달콤한 카르메소스와의 환상적인 구하이고요 매콤 바삭한 황태 스낵은요. 담백하고 고소한 황태와 매콤한 카르메소스와의 만남입니다. 그럼 맛도 한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팩당 50g씩 들어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르죠? 얘는 매콤바삭한 황태스낵 얘는 달콤바삭한 황태스낵이에요 오야 음 이거 니가 음. 먹는거 아야내 거. 야요 달콤바삭한 황태스낵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매, 많이 바,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집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어.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카라멜 맛이 되게 은은하게 나고요 거기다 이렇게 바삭바삭한 식감이 소리만 듣고 야 이거 너무 바삭해서 이 아픈 거 아니야? 야, 아니에요. 부드럽게 씹혀. 음. 다음은 매콤 바삭한 황태. 이거 봐요. 정말 색감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얘는 매운 맛, 얘는 달콤한 맛. 근데 매운 맛도 제가 먹으니까 맵지 않더라고요. 음. 엄마가 되게 맵지신데. 엄마도 되게 좋아하세요. 음. 저는 이게 좀더 카레말 맛이 뜨한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이 달콤 바삭스댁이 응,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웃음>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진짜 한번 순삭이라니까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맥주 안주얼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진짜 한번 드셔봐야 된다, 그냥. 너무 맛있어. 이제 한때 막김부부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김부부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음. 딱제 취향이에요. 진짜 너무 달면은 되게 질리고 물릴 텐데, 카라멜 맛이 되게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네 뭐하겠어 이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핫한 영화 핫한 드라마 보면서 맥주 한대딱 넣고 제가 오늘 마트 에 가서 맥주도 1 0게나 사왔거든요 이거 딱 하나 먹으면서 먹는거지 근데 우리 형태치 먹을 때 보면 마요네즈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먹으면 돼요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고소하고 진짜 고소하면서도 달달한 게딱제 취향. 장떡맛도 전혀 없고 진짜 어른들 을 위한 간식이에요 어른들 을 위한 간식 거기다가 그 자연발음 맞으면서 말린 황태차니까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아니에요 고양치 님거 아니에요 바삭바삭한게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최고였지 않으세요? 근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는 안 되고요. 지금, 모던하우스의 매장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나가야 돼, 요 우리 한 번은. 우리 퇴근하고 오는 길에 모던하우스 들려서, 요거 하나, 제, 요거 여러 개, 달콤한 맛, 매콤한 맛, 취향별로. 아, 둘다 가져오세요. 진짜 맛있어. 음, 음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둘다딱 쟁여두시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이황태치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어, 우리 드라마, 밀리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지내시다 어, 솔로 드려! 일어나라! 아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보단 저희 엄마가 더 좋아하세요. 엄마가 이거 먹어보더니, 야, 한 모금 때 순삭이라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고.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디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엄마들이 몸에 좋은 게다 아셔. 이게, 아, 말씀드렸죠. 용대리, 진부령 있는, 어? 엄마, 진부령. 어. 진부령 덕장에서 자연바람 만드는 황태채야, 말린 황태채. 거기다가 고성의 해양심 층수로 깨끗이 된 척한. 아니, 몸에 좋은 건 엄마들이 더 먼저 아신다니까요. 엄마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 엄마 지금 <웃음> 이거 한 세네봉지씩 먹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엄마도 달콤한 맛더 좋아하시고요. 저도 달콤한 맛이 더제 취향이에요. 정말, 정말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엄마.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이거 올라가는 날짜가 아마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